나는 킬러다 저놈을 없애기 위해 10년을 기다렸다 너와 당구 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잘가라 아! 오메 뭔 N병이다냐 진짜 돼질 뻔했네 실패다 호메! <웃음> 웃어? 누굽니까? 하시고 잠깐만. 이런 비애람억을 자리에 앉으시오. Ha! Ah! Ha! a Ha! Ha! Ha! Ha! h Ha! Ha! Ha! h ah! ah! 아, 어떠, 잘 쳤습니다, 잉?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와우, no! 와, 왔다, 아, 잘 치요.